아, 반갑습니다. 아, 큰 박수. 아, 이 우중충하지만 아주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미세먼지를 씻어준 아주 고마운 비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 여기 보시죠. 대한 수면 건강 협회. 아,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 수면건강협회에서 수면 건강 협회에서 수면 숙면 관리사라고 하는 최초의 대한민국 최초의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숙면 관리사가 무엇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 그리고 어, 도대체 수면 숙면이라고 하는 얘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상황 아, 봐서 돌면 아, 더 따라. 길게 하고 <웃음> 안 긴면 빨리 하고 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어, 지속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라고 했어요. 사람 사이 관계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뭔가 오래 가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익해야 돼. 근데 참 중요한 게또그 있잖아요. 돈이 돼. 돈이 되고 유익하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돈이 안되면 참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음, 유익한 것도 돈이 따라줘야 할 지속적으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면관리사가 아주 유익한 일을 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어, 정말 재미있게 일을 할수 있는데 돈까지 될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직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갖고 3 시간 가량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흔히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는 사실 잘 먹으면 잘 싸는 거니까 잘 먹고 잘 자고가 이제 기본이죠. 근데 우리가 과연 먹는 거에는 참 투자를 많이 하는데 잘 자는 거에는 얼마를 투자하고 있을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먹는 게 중요할까요? 잘 자는 게 중요할까요? 거. 그렇죠. 그런데 네. 먹는 것에 대한 투자를 한번 볼까요? 한끼식비대뭐 6, 7천 원 잡고 하루에 2만 원, 한 달이면 60만 원, 1년이면 네. 700만 원. 거기다가 맛있는 거또 보조식품 먹죠, 건강식품 먹죠, 뭐 보양식 가끔 챙겨 먹죠. 대략 따지 보면 한 네. 300만 원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간 천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이게 특별히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평균 그냥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덜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만 과연 우리는 자는 곳에는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요 무슨 투자를 하고 계실까요? 시간만 투자합니다 잠은 잘 자야 된다 하면서 몇 시간 잤니, 그걸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잠은 알다시피 양보다 질입니다. 이 음식도 양보다 질이듯이 우리는 질을 추구해야 될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겼을까요?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게 그 경계에서 간당간당 하는 것 같은데. 어, 말로는 지금 G20에 뭐 선진국이 넣다지도 하는데 아직까지 의식 수준이 좀덜 따라온 것 같긴 하죠. 그게 의식 수준, 소득 수준과 맞물려서 수면에 투자를 하는 시간, 잘 먹는 거에는 3만 달러 이하, 잘 자는 거에는 3만 달러 이상이 됐을 때그 시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우리 숙면 관리사라고 하는 직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숙면 관리사의 비전. 목숨이 편안한 꿀잠을 선물하자라고 하는, 어, 정말 그, 마음에 딱 와닿는, 꿀잠이라고 하는, 꿀잠을 선물하는데 어떤 꿀잠이냐. 목숨이 편안한.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더 지나가, 이제 나올 겁니다. 비전은 2025년 약 7,8년 후에는 보청기 시장을 넘어선다 보청기 시장이 우리 그 서울에 몇 개나 있을까요? 보청기 샵이 수천 개 있을 겁니다 어 그냥 샘플링으로 어 광주광역시를 뽑아 봤는데 102개 의 보청기 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 숙면관리사의 시장 귀 청력 장애가 많을까요? 수면 장애가 많을까요? 치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 다그 병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너무 장극도 높고 이게 복잡하게 하고 사실은 간단한 문제인데 너무 어렵게 되거든요. 나중에 어, 나오겠지만 어, 이제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자, 핵심 가치는 우리는 생명을 존중한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상생한다. 우리 어, 고객과 우리 사업자와 회사가 또는 그이 협회가 항상 상생하는 걸만들거 있고요. 셀프 케어란 말을 제가 인생은 셀프다, 커피도 셀프고 물도 셀프다 하는데 사실 내 몸은 내가 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내 몸이 회복되는 시간은 바로 잘 때죠. 자는 동안에 내 몸이 치유되고 케어되고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면. 웬만한 병 없습니다 그래서 셀프케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가는 이 어려운 시국에 뭔가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강령이 좀 멋있잖아요 즉시 행동하자 창의적으로 행동하자 세심하게 하자 양심적으로 행동한다 이 즉시행동과 세심행동은 정말 그 마음의 문제고 행동의 문제인데요 이 창의적으로 행동한다는 또 다른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만 추구하지 않고 정말 고객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 갈수 있는 그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자는 거죠 어... 뭐가 있죠? 아, 그래서 이제 숙면관리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환경개선입니다 우리가 집안을 청소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어, 어디를 환경 개선할 것이냐 그니 목과 숨의 환경을 개선할 겁니다. 호흡의 환경 목의 환경 그거는 즉이 나의 머리와 몸이 만나는 이 접점 목이 우주와 내가 소통하는 호흡 이 환경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우리 그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깨를 눌렀을 때 아프지 않은 사람 없고 목이 제대로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몇 프로가 안 되더라고요. 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고 <웃음> <웃음> 그게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래야 잠을 잘 자거든요.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올 거고요. 왜 해야 되냐? 목과 숨을 보니까 어, 목이 편안하고 숨이 편안하면 잠을 잘 자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목과 호흡이 불편하고 꿀잠을 잘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꿀잠을 자기 위해서 우리는 목과 숨의 환경을 개선합니다. 그런데 어, 왜또 우리는 왜 꿀잠을 자야 될까요? 바로 건강하기 위해서죠. 건강하기 위해서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자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왜 건강해야 될까요? 자살이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해야죠. 우리 말하자면 건강이 제일 중요해.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 건강의 가장 기본은 또 잠이고 잠의 기본은 목과 숨이고, 그것을 우리는 환경을 개선함으로 했어. 그 개선, 환경 개선할 때 우리가 사대 강으로 엄청 피해를 많이 받고 우리 국도가 파헤쳐졌잖아요. 저는 사대강 사업이 바로 이 수술, 파내고, 뚫고, 그거가 저는 어,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자연주의 수면 의학이라고 해야겠는데, 자연의 순리에 맞는 환경 개선을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